안녕하세요 이번 웹비나 진행을 맡은 어드벤텍 오스빈입니다2020 어드벤텍 임베디드 디자인인 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어드벤텍 임베디드 디자인인 포럼은 어드벤텍과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모여 임베디드 개발자와 솔루션 통합 업체를 위한 최신 동향, 혁신적인 임베디드 기술, 부가가치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루고 토론하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11번째 진행되는 2020어드밴텍임베디드 디자인 인 포럼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에서 열리게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대만과 중국을 시작으로 현재는 한국과 유럽 등전 지역에서 온라인 포럼이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임베디드 혁신 및 디자인 인 서비스, 엣지 AI, 인텔리전스 및 무선 연결 솔루션, IoT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설계 및 제조 서비스 등의 다양한 주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어드벤텍 인베디드 디자인인 포럼 웹인나는총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첫 번째 웹인나는 기조 연설과 제품 및 기술 세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어드벤텍 한국지사의 인베디드 IoT 사업부 리더이신 안동아 이사께서 인베디드 혁신을 통한 AIoT의 미래로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드벤텍 한국지사 임베디드 IoT 사업부의 제품 매니저이신 전익재 부장께서 임베디드 코어 디자인인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웨비화가 진행되는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한 명을 추첨해서 최신 디지털 사이니지 플레이어인 DS580을 비념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웨비나에 참여 후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기프티콘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한달 무료 체험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웹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 ADF 온라인 행사로 전환이 되면서 이번에 어, 매년 저희가 고객들을 모셔놓고 했던 행사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 이슈로 인하여 어, 바꿔, 바꿔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아무리 코로나 이슈가 그렇게 복잡하게 발생을 해도 저희의 그 발전 추세나 IoT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 그 리딩 인베디드 이노베이션 투 AIoT 퓨처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그 IoT 발전 및 여러 가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 챌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오 폴리티 리스크라든지, 어, 아니면 뭐, IMF가 발표한 2019년도 그 월드와이드 어, 어, GDP 감소에 대한 발전 감소에 대한 어,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 가장 큰 이슈죠. 연초까지도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월드와이드 경제에 대한 어, 큰이 어, 침체를 유도한 그런 이슈도 있었 챌린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그 와중에도 5G라든지 AI 그 다음에 IoT에 대한 발전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할 당시 연초에는 이 IoT의 가장 큰 발전 중에 한 방향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공유경제였는데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같은 업체들이 큰 침체를 맞이하여 어, 새로운 방향의 비즈니스로 좀 배, 변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발전된 사업을 저희가 H.O.M.E라고 홈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 H는 이제 헬스케어 비즈니스에 대한 발전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어, o 는 온라인 맨리스라는 어, 그러한 어, 비대면 비즈니스에 대한 발전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는 이코노믹 m 홈이라는 집안에서의 또 경제 이런 집에서 계속 머물려 있는 그러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쪽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에 그전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IoT 관련해서 이제 계속 버티컬 마켓 비즈니스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접목이 된다고 보시면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스마트 매니팩트링에서는 로봇이라든지 사람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많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이퀸먼트는 사실 이 코로나19 이슈를 인하여 약간은 어, 스위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울트라 사운드 폐를볼수 있는 울트라 사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수량이 늘어나고 있고, 요 그다음에 널 어, 메디컬 병원에 사용하기는 널싱 카트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영역인 어, 텔레 메디컬도 과거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한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인텔리전트 교통 쪽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비디오 AI를 통하여 이제 인식, 판별이라든지 검사 이런 부분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고 과거에는 현재는 추가적으로 비디오 AI를 통한 사람의 체온, 그들에 대한 동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감지에 대한 어 기능도 비디오 AI를 통해서 구현할수 있으므로 이제 향후에 AI, IoT 비즈니스 발전에 큰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저희 임베디드 IoT 팀에 대한 어, 키 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당연히 이제 그첫 번째는 임베디드 코어 디자인 비즈니스 사업 집중입니다. 기존 어, 저희가 하고 있는 어, 비즈니스에 대집중이지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인텔리전트 시스템 및 솔루션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어,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코크레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디자인은 매니팩처링 서비스라 해서 어, 업계 전문이라고 볼수 있죠 저희가 이제 고객의 니드에 따라서 어, 디토스라든지 ODM 고객 사양에 맞는 그러한 어, 개발을 통해서 버티컬 마켓에 포커싱하여서 어, 이쪽의 전문 시장 전문가 및 어, 그쪽의 니드에 맞는 어, 개발 고객 개발을 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어드벤텍 플랫폼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과거 어, 30년간 어, 쭉 추이를 보시면 이제 이 1990년 초반에 어, ETX를 시작으로 XTX 및 ETX를 시작으로 COM 2.0 그다음에 COM 3.0까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어드밴텍은 플랫폼 어 리더로서 현재 그 모든 어 사양에 대한 개발을 어, 이쪽 업계를 리딩하는 같은 어뭐 경쟁사라고도 할수 있고 같은 업계 종사하는 업계 업체들과 협의하여 새로운 사양과 새로운 어 플랫폼을 개발을 하는 고하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과거 어, 마다보드의 폼팩터라든지 어, 어떠한 확장 방식이라든지 어떠한 컵 모듈에 대한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 어, 그 여러 업계에 리딩하는 중심들과 함께 협의해서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업체, 인더스트리얼 리더로서 저희가 현재 그 향후에 좀 드라이빙할 수 있는 새로운 어, 이노베이션적인 사양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 HPC입니다 아, 컴 익스프레스 과거에 많이 존재했던 거고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고 많이 판매가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컴 HPC라면 그 컴에 과거에 없던 재원이라든지 서버급 이 시장은 대략적으로 이제 엣지 서버 쪽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고요 해당 어, 사양은 이제 그 재원과 서버급 CPU를 통해서 어. 많은 데이터의 처리, 그다음에 많은 IO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엣지 컴퓨팅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UTX 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마더보드, 인더스트리 마더보드 중 가장 작은 사이즈로, 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사이즈에, 어, 그, 최대한의 IO를 어, 집약을 시켜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 그, 팬리스 타입이라든지, 와이템퍼러처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어, 보드로서의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MIo Extension이라는 모델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3.5 인치 보드 속에 그 당연히 이제 고객사의 사양을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 부분을 쉽게 고객사의 노력이 덜 들어가고 리소스가 덜 들어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어, 고객사의 만족하는 IO를 지원하기 위하여 MIo Extension을 개발을 해서요. 쉽게. 어, 새로 고객이 원하는 딱 맞는 아이오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UIOS 4 t 라는40 이식 패스라는 아이오를 통해서 현재 암기반의 보드에서의 그 추가적인 아이오 확장을 할수 있는 그러한 또 확장 보드를 개발하여 이 부분도 또 크게 고객사가 리소스라든지 노력이 필요 없이 쉽게 어플리케이션의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어프로치할 수 있도록 제가 개 어, 어, 혁신적으로 개발한 어, 플랫폼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이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아까 어, 인베디드용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어, 프리페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더스트리얼 어, 무선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인더스트리얼 SSD, 램,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디스플레이에 대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쪽 제품들도 사실은 플랫폼 그다음 저희 보드 레벨에서의 그 인더스트리얼 그레드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 저희가 그 추가적으로 같이 지원할 수 있고 이 이런 어 주변 기기에 또 호환은 저희 인베디드 플랫폼이나 보드에 100% 어 문제 없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하드웨어 솔루션 외에도 IoT 소프트웨어 디자인 서비스라든지 뭐 전 세계적인 어, 디스트리뷰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저희가 하드웨어 소개를 쭉 드렸지만 그 하드웨어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제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스라든지 어, API라든지 추가적인 OS 포팅 같은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지원을 그 본사의 해당 파트에 데디케이트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IoT를 어, 구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텔 잇지 인텔리젠트및 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통해서 저희가 그 어, 저희 장비를 쉽게 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인텔리트에서 어, 어, 연결하여 그 IoT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어, 구현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는 아, 어, MS의 애저 어, CSP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그 외에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서는 이제 저희 와이즈파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 대표적인 저희가 어, 월드와이드하게 공급하고 있는 디스트리뷰터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 윈도우 OS, 그 다음에 보안의 메가피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복구의 아크로니스 같은 어, 소프트웨어를 어,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인베, 인베디드 플랫폼 보드 플러스 프리페럴그 다음에 관련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까지 접목을 시킨 저희가 이제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는 그 엣지 컴퓨팅과 인텔리전트 솔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그 저희가 엣지 컴퓨팅으로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쪽에 디바이스 온과 그 다음에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쉽게 IoT 클라우드에 연결하여서 그. 고객사가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은 저희가 가장 잘하는 엣지 컴퓨팅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서드 파티의 어플리케이션, 또한 디바이스 온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바켓 플레이스 통해서 다운받아서 쉽게 고객사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 솔루션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AGV 아니면 저기 스마트 시티,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어, 와이즈파스 디바이스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실 엣지 디바이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어, 리모트로 할수 있고 디바이스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러한 어, 펑션을 가진 게 이제 와이즈파스 디바이스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구현을 통해서 장비가 IoT에 연결됨으로써 저희가 구현하는 또 하나의 어,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제 E2I입니다 E2I는 equipment to intelligence라 해서 장비가 아, 예, 똑똑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TA 어, 인터넷을 통한 어, 소프트웨어 업, 업그레이드를 어, 할수 있는 그러한 어, 펑션입니다 추가적으로 어, 저희가 그 서드 파티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안면 인식에 대한 솔루션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그 IoT 구현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AI입니다. AI. 저희가 뭐 앞에 a i o t 라 그런 는 것도 A, i 뭐 어드밴텍 IoT라고도 할수 있고 뭐 AI라고에 대한 약자로 AIT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엣지 AI 솔루션으로서 현재 세 가지 정도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모듈 타입. 사실 그냥 일반적인 p c 에서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연산이 CPU에 이제 로딩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 도움을 줄수 있는 어그 AI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듈을 적용한 어그 추론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스템에 그러한 모듈을 적용한 어, 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어 안면 인식을 할수 있는 어 사이버링크의 페이스 어 그 뷰라는 그런 어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어떻게 어 고객사에 원하는 그 AI를 연산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하드,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할 수 있나 에 대하여 인텔 어, 모비디어스와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어, SDK라고 불릴 수 있는 오픈비너를 통해서 어 저희가 그 AI를 고객사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부터는 어드벤테 코리아 EIT 매출 추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에 이제 182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요. 올해 현재 그 292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 5년 동안의 추이는 매년 한 10% 정도의 성장을 하였고요. 저희 고객사와 그다음 파트너사들의 지원 속에 지속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메이저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뭐 저희 나름대로의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 어, 1단계에는 저희가 박스 모맥이라든지 라이센스 비즈니스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이지컴 이지고 비즈니스를 어, 추측을 하였고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어, 고객사와 같이 개발하고 같이 어, 고객사의 일부분이 되는 비즈니스들로서 음, 저희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단계는 이제 어떤 부분을 보냐면 이제 그 일부분이 아니냐. 저희가 아예 없었던 부분을 새로 개발하는 ODM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IT o 솔루션 비즈니스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및 매출을 드라이빙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보시면 은 이제 나디 이컴 나지 이지고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전체적인 비즈니스 트렌드는 앞으로 이렇게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즈니스부터 쉽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쉽게 어떻게 보면 나그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비즈니스를 위주로 함으로써 저희의 비즈니스의 안정화와 그 다음에 고객사의 가장 큰 부분을 고객사의 지원을 통해서 그 어, 비즈니스를 어,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어드벤트 인베이지 사업부에서 이제 제품 담당을 맡고 있는 전익자라고 합니다. 그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어, 저희 이제 코어 핵심 역량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제품 커스마이즈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디자인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 그리고 사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인베리드에 대한 정확한 뜻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인베리드라고 통칭하는 것들은 어떤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PC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용적인 PC가 아닌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PC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인베리드 PC와 어플리케이션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기에 좀 위험한 일이나 어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일 또는 보안을 위한 일등 어떤 기계가 계속 대체를 하고 있고요. 산업용 인베리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합은 뭐 대중교통 티켓팅 시스템, GPS 수신기, ATM, 병원에 들어가는 어떤 그 검사 장비 보안 시스템까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항목에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디자인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이제 PC 메인보드와 이제 시스템 쪽입니다 어, 다양한 산업 장비의 어떤 기구적인 제약 어, 표준화되지 않은 사양들 그리고 열악한 산업 환경 등 대량으로 제작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어떤 컨슈머 기성품으로는 아주 어, 만족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비전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 그리고 초음파 진단 기기 등이 어떤 그러한 시장이고요 이러한 고객으로부터 주로 이제 리먼트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메인보드를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서비스를 얘기할 때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DMS, 뭐, DTOS, 커스터마이즈 서비스, ODM, 다 유사한 용어들이고요. 어,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고객을 미팅 후에 어떤 스펙 확정, 견적까지 최소 이제 60일에서 90일 정도가 되면 아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어 사실은 이제 개발보다도 중요한 게 어떤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완성도죠. 뭐 하드웨어를 이제 만드는 건 굉장히 쉽지만 어떤 바이오스 튜닝부터 뭐 EMI, EMC, 그 다음에 인증까지 굉장히 좀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고, 어 이러한 시스템이 고객의 중요한 장비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릴라빌리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바이오스나 펌웨어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 주된 고려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이제이 페이지는 이제 저희 이제 디자인 단계를 언급한 내용이고요 보통 이제 베스트 퀄러티나 어떤 타임 투 마켓을 위한 어떤 효율적인 제휴시스템과 인프라 보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설계 부분을 고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신경 을 쓰시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품의 컨셉 단계부터 개발 전까지 수차례 이제 미팅을 통해 이제 스펙을 확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폼팩터리를 포함한 하드웨어 사용뿐만 아니라 파워적 설계, 메카니컬 디자인, RF 디자인, 서멀 각 개별 부품에 대한 사용승인, 어, BOM을 구성해서, 이제 바이오스, 최종 제 바이오스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까지, 어, 아무래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보드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파트입니다. 보통 이제 윈도우 OS를 사용하면 그래도 이제 검증이 수월한 편인데, 최근에는 어떤 리눅스에 대한 특정 커널, 그 다음에 VXWorks 등 어떤 다양한 OS를 이제 포팅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어, 먼저 하드웨어가 준비된 후에 이제 OS 포팅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검증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최근 트렌드고요 호환성 테스트 부분의 중요성이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이전 페이지에서는 이제 개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제이 서비스와 제조 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런 커스터마이즈 서비스에서는 개발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 매니팩처링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개발이 끝난다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게 아니죠 이제 제품에 대한 사후 지원 및 납기 어, 즉,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BOM을 오픈해 보면은 보드 한 장에 이제 컴포넌트가 이제 수천 개가 넘습니다. 물론 각각의 부품에도 이제 조합이 있고 궁합이 있고 어떤 어드밴텍은 표준 보드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들 사전에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품들은 뭐, 인베디용 인베드용이라 장기 공급이 가능하지만, 작은 캐퍼시티 하나, 뭐, RLC, 뭐, 커넥터, 어, 하나만 바뀌어도, 온도 스펙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스템 안정성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어, 사전 통보를 통해, 이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을 하는, 어,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간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인데요. 어, 이런 부분은 이제 어드벤텍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어, 클리어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인벨일드 보드의 의뢰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어,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OEM과 ODM의 차이를 이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메인보드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어, OEM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음> 하지만, 이제, 제조사와 이제 고객 사이에서는 100% ODM 서비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OEM, 이제 ODM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분야는 이제 화장품, 뭐 섬유, 패션, 뭐 전자업기 업종이 많은데, 어떤 시장, 시장 트렌드 변화주기가 굉장히 짧고,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필수 소비재 시장이 많은데요. 어,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재빠르게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뭐대량생산의 이제 능한 대기업보다는 작은 그런 ODM, OEM 업체들에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뢰가 많이 이렇게 오고 있는 추세인데 어, 산업용 PC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산업용 PC나 시스템을 개발하실 때는 어떤 기술력을 기반으로 주문자 사양에 맞춘 그 ODM 분야의 좀 비교율을 갖춘 업체와좀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대부분 이제 장기 공급이 필요한 기성 제품으로 좀 대응이 어려운 그런 특수 사양이 필요한 고객들과 어떤 상호 신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어드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파트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예를 들면 샷시만 뭐 하더라도 뭐 냉각 솔루션이나 이제 뭐 어, 툴링 설계 팀을 갖춘 그런 샷시 어, 전문업체에의뢰해서 어, 저희가 이제 어, 다시 저희가 이제 ODM을 요청을 해서 받아서 어 저희가 이제 저체 시스템에 이제 어셈블리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품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좀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 일단 기본적인 개발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개발의 난이도나 복잡도에 따라 뭐 이벤트를 두 번이나 세번 정도 이렇게 태우는데요 보통 EVT 단계에서는 처음 보드가 눈을 뜨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호환성 테스트나 신뢰성 테스트, 뭐 기구에 대한 낙하 테스트 등등, 뭐 상황에 따라서는 EVT 단계에서 바로 이제 p v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각각의 이벤트는 보드에 대한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고, <웃음> 이런 이벤트 단계가 많을수록 이제 완성도는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스탠다드 보드의 경우 EVT 1, 2, 뭐, DVT 1, 2 이런 식으로 뭐, 5회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커스터마이즈 보드의 경우도 개발 난이도에 따라서 뭐 최소 두 번부터 네 번까지 어, 이벤트를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이제, 어, 고객이 이제 개발 일정이 급한하는 경우에 뭐 이벤트 횟수를 이제 줄이자는 요청이 간혹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들어주지, 들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진행을 해왔던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A사를 보시면, 어, OS 부분, 이제 VX 부분이고요. 사실 이 OS는, OS는 좀 낯선 OS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윈드리버 쪽과 본사에서 좀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본사 쪽에서 이제 BSP를 작성을 해서, 작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제 B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기존 어 계약 업체와의 좀 품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갑자기 이제 프로젝트를 받아서 어 초기 설계부터 다시 이제 진행을 해 드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D부터 F사 같은 경우는 어좀 아무래도 좀 장비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어 저희 엔지니어가 개발 당시에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로컬 소프트 부분이 가장 큰 요청 사항이었고, 어, 또한 그 서플라이 체인 이슈 부분도 좀 어, 많은 그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맞춰둔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프로젝트는 대부분 장기 생산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개발 텀이 굉장히 어, 긴 편입니다. 빠르면 3년부터 뭐 최대 10년까지 어, 한개의 제품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어, 굉장히 좀 음, 양산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어, 제품이 단종될 때까지 대체 가능한 제품을 사전에 준비해, 장기적으로 지속공급이 가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오지 않으면은, 사실, 어, 중간에 단종 이슈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디자인 서비스는 이런, 어, 타워 문제까지 저희가 책임을 져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디자인 서비스라는 것이 프로젝트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제 똑같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라고 소수가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어 당연히 NRE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좀 물량이 큰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을 시켜드렸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그런 컨디션이 굉장히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웃음> 인력도 많이 충원되었고 어뭐 IoT 디바이스에 대한 커스터마이즈 리즈가 굉장히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그 디자인 방식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웃음> 어, 이번에는 본사에서 진행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폼팩터가 굉장히 다양하죠 X86부터 그안 베이스 시스템까지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제품을 이제 커스터마이즈 한 제품입니다 사실 이제 고객자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업체 따로 뭐 하드웨어 따로 소프트웨어 업체 따로 따로 이제 의뢰를 하지 않고 단일 업체에 의뢰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하게 개발을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ODM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주사 쪽에서는 뭐 핵심 코어 역량 예를 들자면 장비 어플리케이션 쪽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고 어 판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 마케팅과 세일즈에 좀 포커스할 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ODM 서비스를 많이 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이 페이지는 각 필드별 어, 대표적인 개발 제품 소개인데요 음, 가장 왼쪽에 이제 메뉴팩처링이 들어가는 제품은 최근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제스이나 모비디우스 카드가 각각 탑재되고 어, AI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성능 CPU 및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엣지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무선 모듈이 탑재된 초음파나 방사선 촬영을 위한 그런 메인보드고요 그 옆에는 그차량에 탑재된 기기인데 각종 인증 요청사항이 많아서 어, 다 진행을 시켜드린 케이스입니다 가장 우측 스마트 시티에 적용된 제품은 어, 그 어드벤텍 그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엣지 게이트웨이 시스템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디자인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한 줄로 요약을 드리면 은 어드벤텍은 다양한 인베리드 CPU 개발 및그 OS 포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어, 산업용 기구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수 방진, 낙하, 진동 테스트, 인증... 으로 보면은 뭐 시나 f c c K c 인증까지 소형 단말기부터 어 게이트웨이 서버 제품까지 다양한 폼페터로 개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기까지고요. 어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관련 문의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어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이번 웹비나의 모든 세션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은 질문자분의 메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웹비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에 참여 후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기프트콘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는 신청자에 한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한달 무료 체험권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드밴텍임베디드 디자인인 포럼의 두 번째 웨비나는 6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